의양시에서는 최고로 큰 상이죠. 시민 대상, 시민들이 선정해서 주는 상. 또각 분야별 시발전에 가장 큰 공로로 인해서 상을 받는 그런 자리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그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내에 종식될 것 같지가 않아서 더욱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러나, 잘그 위기를 이렇게 예, 대처해 주시고, 잘 넘겨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수상자 여러분들, 예,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응원의 복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영시 <웃음> 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공로로, 세상에 영예를 안으신 사상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의회를 의왕시의회를 대표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시의회는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서 소통하고 희망이 쌓트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의왕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